그건 바로 팀포트리스트 화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허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보 시절부터 항상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이나 스크린샷을 보면 나와 다른 화면을 하고 있냐였는데 표시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게이지 같은 것도 확인이 잘 되어서 꼭 바꾸고 싶었죠. 근데 문제는 마땅히 물을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버에 가서 묻자니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길 뻔하고 유튜브나 방송에 가서 물어봤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저도 허드란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진 잘 기억이 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게임 나온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스탠디 자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허드 설치 방법과 전에 알려드렸던 베스캡션의 크기 조절 및 팀포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에 관해 다뤄볼 겁니다 아 참고로 벨스캡션 아직 설치 안하셨거나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영상을 갖춰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스트는 각 항목에 대한 타임 스테프입니다. 원하는 시간들를 갖춰서 필요한 항목을 찾아보세요. 자이 사이트가 바로 이브허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자이 사이트 아래에 내려가셔서 이 허드 ZIP 파일의 매뉴얼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팀퍼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서도 이 허드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허드가 작동이 안된다 싶으시면 이 링크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허드를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허드를 받으셨다면 다운로드에 이렇게 허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파일을 압축을 푸 풀어주신 뒤에 팀퍼에 설치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브 허드가 바로 그 허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할 그 허드 말이죠 자 일단 여기 들어가셔서 팀포트리스2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신 뒤에 속성을 들어가 주세요 속성을 들어가 주신 뒤에 로컬 파일 그리고 여기서 로컬 콘텐츠 폴더 보기를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가 주시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팀포를 설치한 폴더가 뜰 것입니다 여기서 TF 그리고 커스텀 폴더에 들어가세요 만약에 여기에 커스텀 폴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새 폴더 만들기를 하셔서 커스텀 폴더를 만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커스텀 들어가 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나오니이이브드를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 넣지는 않을게요. 자 둘째로 이 오버라이드는 여기에 이 일반 기본의 이버드에좀더 추가적인 것을 넣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4대3, 4대3 비율을 고쳐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거는 데미지, 그 피해량을 준 컬러, 크기, 아니 색깔, 크기,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는 핏보이라는 엔지니어의 무기를 엔지니어의 무기를 해가지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창을 바꿔주는 거 그걸 좀더 다르게 변형시켜주는 거고 이거는 채팅, 채팅의 채팅 크기 그 높여주는 거고요 우버차지를 가운데 표시하게 해준거예요 어... 폰트 폰트를 바꿔주는 거랑 그리고 체력과 탄약 체력 탄약을 표시르게해주거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어,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원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우버차가 가운데 뜨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걸 들어가셔서 리소스 이 폴더를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이이브드에 들어가셔서 리소스에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여기다 새 창을 열어가지고 새 창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드 오버 차지를 들어가셔서 이 리소스를 이브드에 그냥 붙여 넣어 주세요. 이렇게 뜨죠. 파일 덮어쓰기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브드를 끼면 은오버 차지가 가운데, 가운데 뜰거예요 여기서 뭐 원하시는게 있다면 여러가지를 조합하셔가지고 리서스나 스크립트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시고 이 리서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팀플을 켰고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메딕의 오버차지 양이 가운데 에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쵸? 네, 적용이 아주 잘 됐네요. 우버 차지가 이렇게 가운데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전에 베스트 캡... 캐... <웃음>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아, 설명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자 설정 가셔서 제베스 캡처를 설치하신 분들은 오디오에서 모든 자, 모든 내용 표시로 이렇게 자막을 설정해 두시면 솔저가 이렇게 앞 다쳐하는 것도 솔저보상으로 이렇게 뜹니다. 일단 처음에 자막을 깔으셨으면은 자막이 굉장히 작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자막이 작게 나오는데 이거를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막을 배포할 때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배포를 했냐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막 크기는 제가 자막을 보내드렸을 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하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허드 설치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속성 그리고 로컬 파일 어 그리고 로컬 콘텐츠 폴더북에 들어가셔서 팀포를 설치한 폴더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tf 커스텀 그리고 이버드를 아까 설치를 해, 하셨겠죠 뭐 다른 허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에서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버드를 설치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여기서 이버드 들어가신 다음에 리소스를 들어가시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스캠을 켜주세요.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같은 경우는 노트패드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설치 안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메모장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이렇게 키시면 여러가지 막 이상한 복잡한 단어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지럽게 막 많은데 여러분들이 건드셔야 할 것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일단 컨트롤 F로 눌러서 네, 찾기를 이렇게 켜주시고요. 여기서 "클로스 캡션"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클로스 캡션, 노말, 이탈릭, 볼드, 볼드, 이탈릭 막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일단 이 위치까지 오셨으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노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여질 폰트고요. 이탈릭은 기울어짐, 볼드는 굵게, 그리고 볼드, 이탈릭은... 기울어지고 굵게 되어있는 폰트를 말합니다 스몰은 뭐말 그대로 작게 나온다는 뜻이고요 일단 저희가 여기서 설정해 줄 것은 여기 톨이라고 되어있는 24이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30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30으로 설정을 하시면 아까 설정했던 그 폰트보다 좀더 크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해주시고 자 우리 팀플 들어가시면 아유 깜짝이야. 이게 변경이 안된걸볼수 있어요. 이거는 뭐 혹시나 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드 리로드 허드 리로드 스캠으로 안 됩니다. 네 허드 리로드 스캠로 해도 크기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팀포트를 끄시고 다시 한번더 켜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더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오디오 가서 다시 모든 내용 표시를 바꿔주고 확인하시면 글자가 아까보다 조금 더 커져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직접 바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컴퓨터가 해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폰트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디오에서 1920 곱하기 1080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저보다 더 낮은 해상도로 예를 들어서 뭐1 6 0 0 곱하기 9 0 0이나 아니면 1 2 8 0 곱하기 7 2 0 정도의 해상도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폰트가 완전히 커져가지고 플레이에 지장을 주거나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허드를 수정해서 자막을 바꿀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좀더 크게 해볼게요. 일단 팀포를 끄고 됩니다. 제가 지금 설정한 건 30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35 5정도를 더 키워볼게요 자 다시 한번 오디오에서 모든 내용 표시를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해보면 네, 확실히 훨씬 더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폰트를 바꿔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자유비분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설, 설정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게 뷰모델인데요. 보통은 어... 뷰모델 퍼브가 90... 54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확히는 뭐...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뷰모델 퍼브를 9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음, 적어도 적어도 이렇게 좀 화면을 가리는게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F 유스 민 모델을 쓰시면은 이거는 최소화를 키시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들고있는 무기가 현저히 작아진걸 볼수가 있죠. 소주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작아집니다. 보통은 화면 절반을 가리는데 이거 설정하시면 이렇게 많이 네,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적중시, 어, 타격음 재생이랑, 요거 두 개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피해량, 가, 피해를 가한 적 위에 피해량 수치 표기를 해주십니다.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해주시는 이유는, 써져 있으면은 이게 데미지를 얼마나 입혔는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다, 큰 단점이에요. 자, 제가 이거는 솔직히, 네 이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켜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메딕 메딕이나 스나이퍼 같은 이 병가별 특수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가시면 여기서는 메딕 이거를 체크 해주세요 메딕은 발사 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치, 치료 유지 이게 뭐냐면요 아군을 힐할수 있는 건데 저거 안 돼있으면 아군을 힐할 때마다 꾹누르야 되는 불상사가 보여집니다 그럼 굉장히 손이 아프거든요 손이 안 아프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리고 이 스나이퍼 여기 스나이퍼 이게 보통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조직점 확대사격 후 다시 조준경 확대상태 전환 이게 보통 켜져있는데 어떻게 켜져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쏘고 다시 또 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원하는 상황에 총을 미스하고 원하는 상황에 이걸 떼고 싶어도 자동으로 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불편하고 또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적이 막, 막 다가올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켜주세요. 메딕 부상 사용 동의에서 자동으로 부름인데, 체력가, 그러니까 체력이, 적은 저, 체력이 적은 아군이 주변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메딕을 부른 것처럼 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딕을 플레이할 때 체력이 적은 아군의 위치를 좀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당연히 체크가, 체크가 원래 되어 있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꼭, 다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점수판의 마우스 입력 활성화랑 이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 점수판에 핑값을 문자로 표시합니다는 뭐냐면요 핑을 이렇게 탭을 눌렀을 때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이 핑 1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거가 체크가 안되어있을 경우에 막대기로 표시가 되는데 막대기로 표시가 되어있으면 제 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스탯을 쳐야지나 어 핑이 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설정해두면 은 굳이 그렇게 안해도 핑이 얼마나 뜨는지 알수 있죠 참고로 핑은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얼마나 그 오차범위가 일어나는가 그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표시가 되는가 이거인데 높이성을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서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두면 그리고 점수스판의 마우스 입력 활성화는요 어... 이거를 활성화를 해두시면은 이제 탭을 누르면서 화면은 전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적팀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몇킬 몇을 샜는지 아군의 상황과 그리고 적군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킬 몇을 샜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정확하게요 이걸 정확하게 해둬야지 적팀이 몇키몇 뭐 테스리는지 몇 점수가 몇인지 이거를 좀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키라는 말입니다 뭐 초보분들한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켜두는 게 굉장히 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 설정에 보시면 이게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플레이어 병과를 선택하는 자사인데요 이게 선택되어 있는데 보통은 선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기서 병가를 선택하시면 바로 자살을 합니다 바로 자살하고 또 이제 기지, 기지에서 기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은 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겨,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기지 안에서 병가를 바꾼다 는데 기지 안에서 바꾸면 이렇게 죽지 않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지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바꿨는데 실수로 인해서 자살하게 돼버리면은, 그좀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타 설정에서, 이거를 체크를 푸시고 하시면, 이 기지 밖에 나가셔서 병가를 바꾸시더라도, 네, 이렇게 채팅창에 파이로 병가로 부활합니다. 스카 병가로 부활합니다. 하면서, 이제 살아,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 나중에 기지 가면은, 기지 가서 여기서 또다시 바꿔줄 수 있어요. 일단 초보분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팁은 이 정도고요. 더 알려주실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설정을 하고나시면은 이제 어잠만 <웃음> 고급설정을 하고나시면은 세팅이 그.. 뷰모델이 다시 돌아와있을거예요 그럴때는 다시 뷰모델 뷰모델 퍼블를 9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고급설정이 들어가서 체크해주신 다음에 다시 뷰모델을 설정해주시면 돼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짧게 광고를 할게요 제 유튜브 상단에 가시면 제 스팀그룹으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스팀그룹에서 천명이 모이면 생방송에서 이벤트를 또할 예정이고요. 또한 제가 방송하는 일정이나 이벤트를 이 그룹에서 할 예정이니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설명란에 써주지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t f 2베스라고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제가 뜰 겁니다. 여기서 저와 1대1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s k FM을 개설했는데요. 여기서 제게 궁금한 것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을 제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경로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데 친구 추가 봐달라고 증진되진 않으시겠죠?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스테이드 엔딩, 베이스였습니다.